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술은요 바로 시스루펌입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시스루펌 시술과는 다른 아이롱펌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고객님의 두상과 모류 방향을 파악해서 섹션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리고 커트로 채워질 수 없는 뿌리 볼륨을 먼저 살려주고 전체적인 시스루펌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아이롱 기계가 들어갈 부분을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아이롱 기계를 댑니다. 수분기를 살짝 날려주고 뜸을 들여주죠. 하나 둘, 세 번째는 뜸을 많이 들여줍니다. 이전에 충분히 수분감을 날려줬기 때문에 뜸을 많이 들여도 두피가 뜨겁거나 모발이 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뜸을 들여야지 볼륨감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롱 들어갈 구간을 잡고 빗질을 하고 아이롱 기계를 대줍니다. 수분감을 살짝 날리고 하나 둘 뜸을 들입니다.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볼륨감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롱 들어갈 구간을 잡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볼륨감이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를 높여주고 잡습니다. 아이롱을 대주고요. 수분을 살짝 날려주고 뜸을 들입니다. 하나, 둘, 그대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살짝씩 위로 올라가면서 볼륨감을 만들어줍니다. 뿌리 볼륨은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론 기계를 대주고, 수분을 날려주고, 하나, 둘, 고정시킵니다. 뜸을 들이면서 위로 살짝씩 올라갑니다. 고객님의 모류 방향 자체가 앞쪽으로 쏟아지는 모류 방향이 많기 때문에 볼륨을 뒤쪽으로 잡아줌으로써 시스루펌 디자인으로 앞머리 쪽이 더 가볍게 보일 수 있게끔 뒤쪽으로 잡아주는 거랍니다.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카락의 방향을 뒤쪽으로 보내줌으로써 앞머리도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낮은 두상이 있는 쪽은 볼륨감이 더 많이 사는 거죠. 뿌리 볼륨의 각도는 한 7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수분을 살짝 날려주고요. 하나, 둘, 뜸을 들입니다. 한 번만 수분을 날릴 때도 있고, 두번 날릴 때도 있고 횟수가 자꾸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안전하게 두피가 조금 닿을 것 같은 부분들은 두번 정도 제가 수분을 날려준 거랍니다. 두피 화상을 방지하는 거죠. 아이롱폼도 기술적인 면이라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이롱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화라는 작업, 즉 파마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100% 완벽해야지만 이렇게 능승웅란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랍니다.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고객님의 모질은요. 엄청 부드럽고 매끈한 직모입니다. 일반 파마, 즉로트 파마로 했을 때는 파마가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빨리 풀리기도 한답니다. 유지기간이 짧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시스루 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이롱 펌으로 결정한 거랍니다. 두상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삼각형 형태를 띄고 있어서 그냥 파마를 전체적으로 말게 되면 양쪽에 볼륨감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뿌리 파마를 더 집중해서 볼륨을 많이 살려드렸답니다 양 옆에 두상은 이렇게 수분 날려주는 작업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뜸을 많이 들여주면 됩니다 뿌리 볼륨 작업은 끝이 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컬감을 많이 넣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볼륨감만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어내는 게더 어렵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섹션을 촘촘하게 나눠서 볼륨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연스러운 컬을 내는 게왜더 어렵냐면요. 웨이브가 많이 있는 작업은요. 아이롱 펌을 그냥 돌려서 뜸만 들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이렇게 볼륨감을 살짝 넣는 작업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냥 둥글게 많은 것이 아닌 구간구간의 볼륨을 잡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잡아야 돼요. 이걸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중화를 하고 샴푸하고 나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한 생머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롱폼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뜸을 들이는 구간이랑 컬을 넣는 구간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상상하면서 계속 작업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이롱 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뜸을 들이는 구간, 컬을 어디서부터 넣는지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작업하는 걸 말없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작업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전과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어때요? 엄청 깔끔하죠? 아이롱펌은 직모이신 분들 중에서 파마가 잘안 나오신다거나 잘안 나와서 컬을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아이롱펌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